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전주훈련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함양인데 해마다 한 번씩 꼭 들립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약간 쌀쌀함은 있었지만 눈은 없었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보니까 무주 지난 이쪽으로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도로변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산을 보시면 저 멀리 산을 보시면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거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덜녹은이 경사진 면 해가 좀 드는 경사진 면에 남쪽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푸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푸르름 속에 오늘 소개할 식물이 하나 있어서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 이거는 붉은 토끼풀이네요 붉은 토끼풀도 추워서 쭉 쳐져 있습니다 붉은 토끼풀이 있고 요거는 아 뭘까 이거는 저거 콩과 식물 콩과 식물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건 나중에 싱싱할 때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국카과 두에사리풀 지친개입니다 추우니까 납작 방석처럼 엎어져 있죠 이 로제트형으로 엎어져 있는데 추위를 이기고자 함입니다 지친개 하면 무엇보다도 잎 뒷면이 이렇게 흰 분백색이 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미줄 같은 이런 솜털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에 보시면 자주색으로 이렇게 색이 묻어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상당히 많은 식물입니다. 지친개는국화과 두해살이 풀이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선을 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선을 한 성질이라서 청렬, 해독, 소종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해독하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어혈을 잘 제거해 줍니다. 이런 효능이 있어서 종기가 있거나 악창, 유방염, 외상출혈, 골절상 그리고 치질이나 치료에는 이다리물로환부를 세척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하고 또 가장 많은 식물 있죠. 토공용이라고 알려져 있는 민들레와 함께 사용하면 각종 종기 여성들의 질병인 유선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식물에서 약성도 찾아내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나물로 보릿고개도 넘기고 했습니다 구황식물의 하나였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식물들이 각종 이 성분들이 많다는 것을 착안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친기에는 항암성분인 헤미스텝신 B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흑세포종 결장암 신장암 폐암의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춥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천변 양지바른 곳을 찾으시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지친 게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포기가 제 손으로도 다 가리지 못할 만큼 크죠? 요즘에는 시골이고 도심이고 할것 없이 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데 채취해서 반드시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치셔야 되고요. 생식하는 나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데쳐서 나물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약으로 사용해야 되면 뭐 말린 것 기준 몇 그램을 물몇 리터에다가 끓여서 반으로 줄여들 때까지 끓여서 하루에 몇번 먹어라. 이 귀찮은 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나물로 드시게 된다면 데쳐서 무치기만 해서 드시기만 해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다양한 나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 지친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한 20여일 정도 남쪽에 있을 건데요 남쪽에는 겨울에 어떤 나물들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국간입니다